연는데얘 연결했대요. 이렇게 꽂았대요. 네. 얘는 5고 얘는 50이고 얘는 500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결했으면 그럼 여기서 읽을때는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0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왜 여기 50인데 왜 여기 3 6여두 번째 라인을 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꽂았으니까 단위는 이 10단인 거고 여기는 이렇게 30을 가르쳤 3을 가르쳤으니까 아선생 그럼 여기는 500인가요? 50? 500, 네. 아, 만약에 여기다 아, 연결하면 아, 여긴 300이고 여기다 연결했으면 여기는 3알것 음, 같아요? 네. 음. <�plainpty> <�plain> <�plainapple> <�plain> <�plainasma> <�plain>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소 구독자 여러분